한 응. 분이 지워질까 봐. 그 내가 지었나 이제 나 언니 <웃음> 지웠지. <웃음> 자 이제 부한을까 흰색 없을까 파란색 없을까 빨간색 없을까 다음 사람도 가지고 자, 바람지 한 가지 우리. 네, 산다. 얘들아 yeah. 이거 와. 리브 산다. 어디에 숲에 산다. 숲속에 인어. 아 오드. 아까 에스 다했나잖아 에스 맞지? 응 어. 숲속에 삽니다. 매일 아침 뭐야 이거? 에우리머니. 에우리머니 아침. 네. 아 여기 네. 또 네. 다시 하는 거야 이게막 이게 스피샤크에다 뭐. 이게. 매일 아침. 그다음 지들은널 스콜. 건넌다는 뭐야? 크로스죠, 크로스. 어디를 도로를 어저 모드. 뭐, 왜건너요 놀기 위하여. 알시, 풍경사라고 돼요. 포프레이가 놀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니까엔 써주면 돼요. 그나 먹이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두 개. 먹이가 뭐였어요? 푸드. 음식. 먹이를 얻기 위해서. 됐네. 준비해 주는 거야. 더 늦게. 어이런, 어이런, 어이런. 어디? 그날 인더데이 그날 늦게. 뒤에 당한지 되면 건넌다 크로스 도문를 널어두 빨리 치워야지 다시 여기 그래서 한글의 재배역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위아래 딱딱 맞춰서 맞출 수 있게 연결할수 있다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돼요? 그거 왜 투정을 써야죠? 그거 왜 됐죠? 어디로? 숲으로, 숲으로, 투더, t 프숲 뭐야? 아까 우주였나? 우주? 우주. 그 숲으로. 그 다음에, 어느 날, 뭔데이그 다른 집들은, 너 스컬러즈.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자, 아까 바보디링이었죠바보디링은 D 플러스 아이이니까 크로스에다 아이디 붙여준, 멀리 크로싱. 그 도로를 더로으세 그그 다음에 미스터 알란 알란은 알라시요 미스터 알란 그래서 손이 되구요 운전중이었다 했으니까 워즈 운전중이었어요 드라이빙 하루에 고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어. 운전중이었어요 운전중이었어요 어디로 도로 아래로 나온다로 자그는 보았다, P. 자 보았다는 시소죠디 없어. 다람쥐들이 더 스컬러 이게 목적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응? 다람쥐들이. 자그에 여기 목적 보여야 돼요. 길을 건너고 있는 곳. 습 건너다 크로스. 아예이제생생한 표현이니까. 어디를 건너요? 더로 e r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 보았어오 불안해, 그지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해야 죠요스 이렇게 말했다. 6 6 9고 넣어줘야죠? 난 두려워요. I am, 뭐, I am afraid. 난 두려워. 뭐가 두려워. 대절, 뭐, 대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쏘먼 뭐, 칠까봐, 와우, 히 아직 친건 아니죠? 뭘 쳐. 그러한 다람쥐들을, 그러한 다람쥐들을 넣어줘 썼던 것 같아. 스컬즈. 그 다음, 6 6 9고마치게요찍어줘야지 완성. 여기. 그러므로 no. so 알라시는 뉴스는 알라 또 좋아? 중국 이거 맞춰야 다중일중 일일 때면 정말 좋고 큰 퓨리판에 어빅어빅아 이거 어빅 뭐야 빅빅빅사인사인 근데 만들어 떠나가니까 여기 들어야겠네 이걸 만들어. 자 됐죠? 미사르시가 미사일 made o big sign 됐요 뭐 어딨어? 안 보여. 아, 있구나. 자, 그것은그표지판은 적혀있었다. 말하다 아니면 적혀있었다. 왜? 저거 사람이 아니라 사, 아, 사물이, 아,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적있어 다람쥐 조시 워치요, 워치. First c l l 응? 됐지? 그래, 다람쥐 조시. 그는 그것을 알아신 그것을 주었다 놓았다, 그것을 놓았다. 어디다 도로가에 이더도어하 어디. 파워 또뭐 있어? 멋있어, 얼큰요 아, 어, 그리고 거기서 이거 어, 웨어를 치고 내려가면돼요 여기 커버가야 되면 웨어 운전자, 운전자는 드라이버들이죠. 드라이버즈 운전자들은 볼수 있다. 자, 펜, C, D, 그것도 볼수 있다. 오, 됐네요. 그면이만한다 D, 오. 몰이망한다, 그냥 희망한다. S 트레야드겠네요그 표지판 유지할 거라고. 몰이망한다고요, 네, 오프대. 뭐, 네. 그 표지판이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둘 적수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표지판 더 사인이죠. 유지해 줄 거라고. 유지해 준다는 게핏동사를 써야 되겠네. 아, 뭐야? 피렇 이렇게 하면 돼요. 유지해 줄 거. 뭘 유지해? 바람직들, 바람직들. 스컬러일즈. 다섯 안전한 상태로. 세이. 뭐? 자동차로부터 그럼 뭐예요? 카드 끝! 근데 내가 지금 영어 보고 한게 아니라 한글보고 한 거지? 한글보고 영접한 거잖아 지금 어? 이걸 너희들이 반복해 주면 몇 회? 5회? 10회? 100회? 200회? 자, 이거? 야, 문장 하나에 1회야, 아니면 200문장? 1000문장도 아직 영접충성해도잘안 되는데 이방법을수강마 지금 했던 방식으 오늘 <목소리> 내려요기본 <목소리>